구원이란 무엇인가 12강입니다. 구원과 성도의 견인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당신의 품으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주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경륜대로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견고한 성격을 지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의논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향한 오묘하신 뜻을 따라 허용된 범위 안에서 움직일 뿐이지 저항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외형상 그 세상이 적대하는 듯 보이지만 일시적이고 대척적 위치에서 반항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크신 작정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저들은 저들의 악한 속성대로 움직이는 것 뿐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악한 행위를 미리 아시고 그 위에 크신 지혜를 작정하사 그의 뜻을 성취하여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는 참신앙을 소유한 자즉 택정함을 입은 자들은 결단코 영원한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혹시라도 그 사랑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정금신자로 인내하여 주의 완전한 구원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대언의 관구와 내주하시는 성신의 인도가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도 그 영원한 구원에서 탈락할 위험이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망이죠. 인간의 구원이 불안전한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므로 안전하고 끝까지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도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신앙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자동적으로 이 도리가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으며 양과 염소가 있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신자와 같이 보이는 자가 타락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는 예가 많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믿음의 후예가 되지 않았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은 것을 보아도 이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리에 대한 이 견인도리에 대한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이 확실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거룩함 가운데서의 보존되는 구원이 확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도리를 인간편에 지속적인 노력 이 성화의 삶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하나님의 구원 결과가 인간에게 보일 때그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비로소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신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불쾌해 하거나 소멸해 버리지 않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그 구원의 결국을 소망하며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과 최선을 다한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무슨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은혜의 방편에 소홀히 하여서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부패 때문에 아니면 타락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는 사탄의 시험 등으로 말미암아 잠시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육신, 세상, 사탄 이 불구대천의 원수 이죠 그러나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자신 안에 심어진 생명의 시 혹은 지체들의 사랑 등으로 인하여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여 신자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알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 주의해서 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선진들, 이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나 베드로 이러한 실수의 기록들이 있다고 해서 이 범죄를 해도 늘 용납될 수 있는 것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지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였고 마음과 양심의 커다란 상처를 받았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욕을 보인 뼈아픈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의 결과로 맞이하는 두려움의 감각도 없이 막연하게 이 도리를 악용하고 죄짓기를 그치지 않으면 화인맞은 양심이라고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 목자들이나 거짓 성도 중에 한 부류에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넘어갈 수 있는 양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을 악용하여 인간의 책임을 다 배제하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할 필요성도 당위성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만을 눈이 부시게 제공하며 마땅히 책임질 일들은 적당히 뒤로 얼버무리는 작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에 눈이 멀어서 당연히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특질들을 준비하지도 증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숙명론이나 운면론적으로 그 완전한 구원을 자기 인생에 직대입해서 그냥 대입시켜버려서 언젠가 그렇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심만을 가지고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살든지 보호를 받는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들 중한 부류는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끌어내리고 우월한 심리를 표출합니다. 상대적인 행위에 우월감을 가지고 독선적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경 중세 번째에 해당하는 도르트 신경, 이 Three Forms Unity죠. 그 하나 되는 세신 쪽. 그 중에 하나가 도르트신경인데 거기를 보면 이들의 그 주장의 허구가 파헤쳐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허구죠. 이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는 5절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주장이 있고 그 그거에 대한 반박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불안전하고 비결정적인 상태로 택함을 받았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지된 믿음과 회심, 거룩함, 경건함 등의 생활 등을 이미 시작했거나 얼마 동안 지속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믿음과 회심,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견인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택한받은 자가 택한받지 못한 자보다 더귀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이 믿음의 순종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 또한 성도의 견인 등은 영광에 이르게 하고 불변하는 선택의 열매가 아니라 선행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이다. 그런데 이 조건은 완전히 선택될 사람들에게 보일 일이며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은 일어날 수 없다. 굉장히 교묘하죠? 반박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인데 성경은 변함없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구절이 이제 쭉 나올텐데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의한 성도의 견인을 알게 되면 그것에 소망을 두고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인내하게 됩니다. 그 너머의 소망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시련을 참고 더욱 굳센대로 나아가며 고난을 즐거움으로 알고 겉으로는 슬퍼 보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방관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와 성신의 내적 역사를 의지하여 모든 신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헛것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더욱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이의 눈치를 살피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참 신자의 영원한 안전 이 견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사도의 아 베드로 전서의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무서운 핍박을 받기 직전에 저들의 믿음을 경건케하고 저들의 소망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소아시아 교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교회가 장차 닥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여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박해 이후에 그 베드로의 행적이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확실하지 않은 행로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스테반의 박해 이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다른 곳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가 안디옥으로 갔다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갔었을 것이고 그 뒤에 아마 소아시아 북편에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금지한 것은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어,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는 그 뒤에 로마로 가서 네로의 대대적인 박해가 있기 전그 주전 63년경에 소아시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어,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어, 지금의 터키 북부지역으로서 어,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매우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해안 지역도 있고 이 산맥도 있고 이 고원도 있고 호수, 뭐, 하천 등이 기묘하게 조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지역의 복잡성 못지않게 다른 혈통, 윤리적인 근거, 언어, 습관, 종교, 정치사 등을 복잡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었을 것이고 아마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며 돌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어, 교회로 모였을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오순절 성신 강림 이후에 그 베드로의 설교 말하는 거죠. 지역 특성을 보아도 그렇고 그 베드로 전서의 기록으로 보아도 이 소아시아 교회에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백성, 한 형제, 한 보편교회라는 의식하에서 통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에서 온화하고 목회자적인 어조로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을 증거합니다. 헬라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저들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그 고난과 박해와 천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나라 백성됨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단순히 낙관주의자처럼 그런 낙관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지를 언급하며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누려야 할 과정으로서의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난과 영광의 돈이 되셨다는 사실과 오로지 그분만이 산 희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서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차지하는 위치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절박한 공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절대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그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근본적인 배경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몸된 보편교회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실체가 그 지체들의 소망을 굳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남겨두신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구속적 고난을 받으신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방인 교우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남은 고난 자체가 궁극적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고난이 소망이 된다는 게.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가 보내신 영, 그 성신이 그들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이전에 줬던 모든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웃을 위한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알고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단코 위축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 그 왕같은 백성임을 새 창조를 소유할 선택받은 상속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적대 세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피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랄 뿐이며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은 비록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피가 소아시아 이방인 교우들을 이전의 더러운 행실에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그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은 것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한몸된 지체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사에 충실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큰 목자이신 큰 목자 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사실 또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역을 반영해서 감당할 목자들을 또한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의 백성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더욱 정금신자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겨버릴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은혜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신 안에서 사랑하였으나 배우지 못한 그분을 그때에는 뵙고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방 교우들이 이전에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주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다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소망을 잊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출발점이며 원동력이며 목적점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베푸신 인간의 구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신실하고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송영의 삶이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서 그의 선하심을 깨달아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극률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으로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를 찬양할만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기 전에는 주님을 배반한 기억만을 가지고 씁쓸함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그가 여인들에게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편적으로 혹은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되고 모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만끽하며 즐거워한 것입니다.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그 나라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큰 기쁨으로 즐거워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에게 경험되어야 하는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회복 즉 우주의 대변혁을 의미하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셨고 모든 택함을 입은 자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도 같은 생명을 주시고 그 완전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산 믿음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신자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신자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으로 증명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확증된 구원이 말씀의 씨앗으로 신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사절에서 이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 이 기업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기업은 썩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인데 이 기업에 관한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시된 이 기업 물리적으로는 가나한 땅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완성될 기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기업의 약속이 남아있는 한 그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늘의 도성을 기업으로 삼고 전진하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세상에 썩는 기업과는 다른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이 기업은 또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기업이 그들의 우상숭배 배교 때문에 더럽혀진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이 기업은 마르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뭄으로 메말랐던 것과 다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에 대한 성취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더 준비하여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 불변입니다. 주님 자신이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우리를 위하여 뜻밖의 도난당할 수 있는 여관의 보관소와 같지 않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업이 이러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소아시아 교회가 이러한 기업의 소망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며 보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점에서는 저희들도 이 소아시아 교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5절에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제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신자들을 위하여 기업이 본조, 보존될 뿐만 아니라 신자 자신도 보호를 받습니다. 기어, 기업을 보존하시는 능력이 동시에 신자들을 보호하기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능력 이상으로 자기 백성을 인,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야마 라는 말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신자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보호하시려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계속된 믿음의 신,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가 되어 그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상으로서의 실천이 되어 그 실체적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할 만한 일입니다.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의 이러한 이끄심에 대한 보증을 한다면 참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기확신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진정한 거룩함과 육신적 절제, 간절한 기도,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 등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아는 신자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능력의 실질적 결과를 누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신께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3위 하나님의 주권적 붙드심으로 선택적 사랑과 언약적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구원에 관한 교리는 자신의 책임을 간과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이 나태와 방종을 반드시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교리의 자기 책임을 강구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나태와 방종은 성신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회개한 경험이 있는 자가 자신의 이 전체 생애의 과정에 대한 이 점검이 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소망하고 인내하여야 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자발적 인내를 유발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가진 자가 그 완전한 구원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책임 있는 인내는 하나님의 내적 역사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증거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을 아는 자는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려 하며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소망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겪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고난을 즐거워하며 큰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이 심어진 자로서 그 생명의 속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전심을 기울일 것입니다.